예전 아파트 미분양은 일부 분양이 되면서 악성 미분양이 중공후에 생겨났지만 지금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이 미분양,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지금 미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준공 전에 미분양이냐, 준공 후에 미분양이냐 내용이 또다 틀립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구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고 여기저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 차라리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링크만 해 드려도 되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해 드리려니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요새 보면 분양시장에 안심보장제 소급제 적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결코 그냥 뉴스로 넘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은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 할인을 하게 되면 소급제 적용을 해서 그와 동일하게 5억짜리 분양을 했는데 향후 4억으로 낮춰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남는 1억 차액금에 대해서 돌려줘서 금액을 낮춰서 똑같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할인을 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모든 뉴스를 뉴스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뭐 유튜브 내용도 유튜브 내용으로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자꾸 듣다가 보면은 다 느낌이 옵니다 여기저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뭐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에 대해서 서두르는 분위기다, 고금리에 뭐 최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고육주책이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찾아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미분양에 노력을 했는 회사에 대해서 5조 원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지금 건설사에서 미분양 할인 뭐 이렇게 막 서두르서 전부 다 너도 나도 뉴스에 막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면 자금난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사 부도 부도 얘기하지만 원래는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1군 업체, 뭐 2군 업체, 3군 업체, 1군 업체에서는 부도 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 그런 내용도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건설사가 아니고 지행사인데 그것도 분리가 두 분류로 되죠. 어,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체에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원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어, 땅 주인이 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건축업자의, 어,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원룸 건물로 비교를 한다면 건설업체에서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을 짓는다. 그리고 건설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누구냐? 건설업체. 거의 말해서 사업의 주체는 건설업체라는 건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아파트 업체에서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땅을 산다. 그러면 제가 소위 말해서 시행사가 되는 거죠. 제가 시행사가 되는 것이고 시행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일부 땅살돈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을 사는데 땅값을 지불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내는 것입니다. 대출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사 소위 말해서 종합건설에게 원룸건물을 지어 달라 원룸건물을 지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대출 나오는 부분을 제가 잔금이나 아니면 기성을 받거나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돈을 건설사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잔금, 소위 말해서 원룸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다시 건설사한테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런 원룸 건물 정도는 어느 정도 돈을 일부 가지고 있다면 은 계약금을 어, 내면서 어느 정도 기성 대출을 받거나 중동, 중간에 중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잔금 대출 건물이 다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PFPF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땅 주인이 원룸 건물을 짓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게 지주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어, 땅 주인 자체가 이제 시행 역할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게 지주택 역할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민영에서 진행되는 아파트를 짓는 거라면은 땅 주인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시행사라고 했을 때는 시행사에서 땅을 사죠. 땅을 사고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을 걸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에서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시행사 입장에서 이 땅을 구입해서 원룸을 지달라고 하면 도급 소위 말해서 건설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종합건설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우 롯데 뭐 이렇게 뭐 태왕 뭐 이렇게 있다면 건설업체를 제가 선정을 해서 어 여기 아파트를 지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한 층에 올라갈수록 얻는 건물이 한층2층3층4층 이래 올라가면 이걸 기성으로 해서 건설업체에 뭐 돈을 주는 사례가 있고 완전히 건물이 다 짓고 나면은 그때 잔금으로 해서 중공된과 동시에 잔금을 치는 그런 사례에 도급적인 돈을 주는 것이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건설사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을 짓는 곳에서는 뭐큰 돈이 아니니까 관계없이 뭐 건설회사에 잔금으로 해서 돈을 주지만 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pf pf 대출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라고 해서 실제 큰 자금력을 은행에서 건설사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체는 시행사가 주체가 되는데 시행사도 큰 시행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작은 시행사들도 있고요 자금력이 받침하는 뒷받침하는 큰 시행사가 있는 반면에 뭐 땅에 대한 어떤 동의서 자금만 해서 큰 시행사에서 뭐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작은 시행사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시행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시행사,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가 있는데 뭐 시행사가 자빠진다, 자빠진다 뭐 이런 거는 작은 시행사들이 잔잔한, 뭐, 주변의 시행사들이 큰 시행사한테 팔거나, 뭐, 그렇게 동의서만 받아서 다시 넘기는 사례. 그런 사례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시행사가 바뀌었어요. 시행사가 바뀌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리지널 시행사가 주체가 되고 건설사, 그리고 은행. 은행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반 금융이 아니라, 뭐, 정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뭐 저축은행 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돈 놀이를 하는 그런 어떤 기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어, pf 자금 자체가 워낙 이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 사업 시행 자체가 잘 되면은 대박 이지만은 사실 안되면 또 쪽박을 차는데 일반 일금용 에서는 대부분 pf 대출 자체를 발생을 잘안 합니다 대부분 보험사 나 정권사 나 주택은행 은행 이런 곳에서 많이 진행을 하죠 일단 원룸 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예시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신탁사는 무엇이냐 신탁사는 약 수수료를 약 0.3% 를 받을 지뭐 0.4% 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신탁사에서 어떤 회계장부 관리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워낙 크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제대로 잘돼 있는지 그리고 뭐 받을 돈을 은행에서 받을 돈을 건설사로 주고 뭐 회계 장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행사만 믿고 가면 되나요? 아니죠. 시행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시행은 이 아파트 한 개만 한 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전국에 크게 시행을 하는 업체에서는 뭐 여러 군데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을 담보로 해서 건설사와 시행사 서로 쌍방간에 연대보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일부 돈을 돌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분양이 나면 시행사가 자빠진다. 시행사가 자빠지면 건설사가 자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가장 먼저 돈을 가져가는 1순위가 은행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권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PF자금, 소위 말해서 프로넨시파이닝 자체를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1순위, 그리고 건설사가 2순위, 그리고 3순위가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여기에서 준공이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입주까지 완료되어야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그런 기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은행 뭐 은행 자체의 증권사한테 어느 정도 돈을 계속 갖다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처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 그리고 은행사 그리고 안분 배당으로 수익이 발생을 시켜서 돈을 가지고 가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라고 주택 도시 보증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국가 기관으로서 HUG 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을 하고 책임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국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사 도장과 은행, 건설사 이런 도장이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뭐 분양 계약서라고 얘기하죠. 분양증 분양 계약서 그리고 수익자 증권 그다음에 신탁 원부의 기재가 되고 절차가 그렇게 진행을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가장 쉽게 원룸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제가 뭐 여기저기 설명을 하려고 해도 가장 좋은 게 원룸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뭐 시행사다, 금융기관이다, 시공사다, 사업평가서 그리고 뭐 여기서 가장 미분양 할인에 대한 아파트 얘기가 나왔을 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실사 보고서라서 실사 보고라 실사 보고서라고 하는 회계 장부 같은 겁니다. 이 시행사, 시공사 뭐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얼마나 부채가 있고 그리고 준공 뭐 후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런 회계 장부처럼 처리가 되는 실사 보고서, 금융 확인,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거의 뭐 일반인한테 뭐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다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생소해서 거의 쉽게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원룸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중공 전의 미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8 년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거 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리고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자체가 대부분 준공 전에 미분양에 할인하는 부분들이 또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건설업체가 뭐 괜찮아 건설업체가 뭐 일군이라서 대기업이라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 주체가 시행사와 시공사 동일하게 같은 곳이라면 은 시공사가 시행을 하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를 믿고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은그 건설업체까지도 PF 자금이 딸리고 대출 결국은 돈이 안 나오는데 폐를 놔야 되겠죠. 근데 건물이 다 짓기 전에 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것 또한 부도가 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아파트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저축연능이나 보험이나 정권이나 PF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을 썼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승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중간에 돈을 받았던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이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 수익이 발생해서 결국은 잔금 원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의 이자 소위 말해서 이자 자체도 계속해서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건설사 부도설이 나오고 엄청나게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정도 흘러가는 것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막연히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 그리고 뭐 미분양 할인을 하면 이게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정도 기본은 알아야 또 물어볼 걸 물어보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 현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뭐,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다. 그리고 미분양 할인을 한다. 그리고 뭐, 중공 후에 악성 미분양이다. 중공 전에 악성, 뭐, 중공 전에 미분양이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중공 후에 악성 미분양이 많았죠. 그리고 악성 미분양 할인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대구의 아파트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3만 가구, 뭐 3만 5천 가구 한요 정도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7만 가구 등록된 것만 7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량은 쏟아지고 있을 것이고 쏟아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분양 할인, 중공전의 할인 그리고 뭐 중공전의 미분양 뭐 정리 뭐 다양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히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면 또잘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딴에는 뭐 일단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원룸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 영상을 보는 분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뭐왜 내가 이런걸 알아야 되지 물론 몰라도 돼요 근데 뭐든지 알아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는 지인분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줬더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요. 일단 많이 알아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거의 수준이 저 정도까지는 저하고 비슷할 정도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을 뭐 계속해서 많이 보시면 다 득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지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신다면 은 저하고 충분히 쉽게 대화를 할수 있고 논의를 할수 있고 저 정도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저와 같은 뭐 수준까지는 뭐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쉽게 풀어본다고 풀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고는 뭐더 이상 제가 쉽게 뭐 영상으로 풀기에는 힘들어요.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충분히 얘기하고 칠판에 적어라 하면 적겠지만 이게 또좀 또 마우스 자체가 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좀있었지만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